여기 뒤에 쭉다 벚꽃이에요. 보이세요? 쉬웠다 벚꽃. <웃음> 벚꽃 엄청 많죠? 저 목말라서 뭐좀 마시려고요. 야방 처음이라서 어떡해요. 사람들 겁나 쳐나 봐요. 괜찮아. 나간중이니까자 주문 좀 할게요. 네 흑당 저거 밀크티 하나 주세요. 네그 보바로 주세요. 제가 아까 받아놓은 거첫 번째 고민 상담 첫 번째 고민 상담 요새 여러분 연애하시나요? 아 시작부터 뼈 때리시네 만점장은 연애하고 있고 첫 번째 고민 상담은 되게 설레는 짝사랑 그런 짝사랑 얘기예요 아 되게. 제 소통방송의 첫번째 고민상담 어..음..이게 고민상담이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가요? <웃음>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또 막상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괜히 고백했다가 상대방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면 서로 뻘쭘해지고 어색해지기 마련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미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다면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까봐 한참 망설여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점점점 이렇게 어 고민 상담을 주셨어요 상담해주신 분은 마음이 너무 많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짝사랑인 거 자체가 마음이 엄청 아프잖아요. 제가 여기서 아우 모기 모기가 날 따라오네. 씻었는데? <웃음>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. 근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서 아직 말도 안 해본 상태인 거예요.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말을 시켜본 적도 없고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은 저라면은 이제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저 일단 마주쳐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은 만나야 된다 생각하고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아, 토커처럼 마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마주친 다음에 뭐 음료수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 말고 부담스럽지 않게 음료수라던가 뭐... 뭐 사탕, 초콜릿 이런 거당 떨어지니까 뭐 이거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지내는 게 어떨까? 처음에... 응. 그리고 고백까지 지금 생각하셨는데 서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만약에 고백을 받는다 야 얘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고백을 갑자기 한다 이러면 은 누구나... 어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. 진짜로 왜냐면 어,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진 막 진짜 연예인같은 사람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다가오면 딱 무슨 생각이 들거 같냐면 아, 나에 대해서 어, 뭘 안다고? 날 좋아하지?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? 날뭘 보고 좋아하지? 약간 도을 아십니까 아닌가?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친해지고 하면 은 이제 각이 좀 보인다고 생각해요.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뭐그 사람이 조금씩 거리를 두고 턴을 돌려고 하고 그러면은 고백하면 안 되죠. 사실 그냥 거기까지 관계인 거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친구로 지내고 하면은 알수 있다 생각해요. 어. 상대방이 이미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다면 큰나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까 봐 한참 망설여줘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요 더더욱 갑자기 고백하는 건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익명 고민 상담 주신 분한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그분이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직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고백은 너무너무 섣부른 짓이다